이번엔 구슬치기인가봐요 동네에서 어릴 때 구슬치기 많이 했지 <웃음> 아 다행이네요 또힘쓰는거 시키면 어쩌나 했는데 에. 우리 깐부부터 내줘야지 아 깐부 아 음. 기억나네요 깐부는 음. 우리가 이 동네 구슬 싹다 쓸어버립시다 <웃음> 난내홀 내가 또 이겼네 b o 어요뭐라고했라라뭐라고했냐고 뭐라고 하셨죠. 내거 Bora, 는 o 거 a b 가 없는 거 o r a Bora, 네 o 네 a b